한다는 ...파격적인 소문이 이 직장인들로부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3일째 마, 내는 장사꾼이다. 장사꾼. 직원들이 고작 3일 일에끌면 회사가 어이 돌아가겠노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내 내는... <웃음> 미안해. 뭐라고 기 무섭다 <웃음> 저희도 무서워요 네. 무서워 들리 나 예. 봐라 <웃음> 네 손중이 만나네 <맞나. 웃음> 할아버지 <웃음>